중, 중띠를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입으로 몰아 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 반드시 밑에 있는 걸 이렇게 밑에 있는 걸 붙어있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떼줘야 터지질 않겠죠 그 다음에 헤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이것은 이금 이것은 지금 뭐예요? 알파 고구지 옆으로 이렇게 태워주는 거예요, 이렇게요. 이 홍어리요. 고구치 밑에를 이렇 확실하게, 중지 고구찌 밑에를 확실하게 붙여주시고, 그 다음에 다시 밑에 알파 머리에 붙어 있는 놈은 다시 떼서, 이렇게. 알파 머리에 다시 떼서, 위에 있는 고구찌, 중지 머리에서, 안 따라 내려오도록, 안 따라 내려오도록 장력 조정을 잘 해야 되겠죠.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, 그 다음에 다시 또. 꼼꼼하게, 꼼꼼하게, 이와 같이 붙여줘야 됩니다. 만약에, 만약에, 지금 알파 2로, 이렇게, 이렇게 올라오면은, 이거 안 돼요. 그래서, 이때는, 이렇게 헤라를 대고, 헤라를 대고, 알파 2로 올라온 틀림은,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. 나중에 알판 붙일 때, 알판 붙일 때이 걸린 놈이 없도록 이렇게 제거해 줘요. 이 밑에 붙어가지고, 밑에 붙어가지고, 있으면은, 위에서 위를 붙이면 터지겠죠. 터지겠죠. 그래서, 지금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은, 아까 밑으로 따라 내려왔다는 이야기거든요. 그래서, 지금 고구찌 밑에가 밑작업이 옳게 앉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, 고구찌, 이, 이 밑에, 밑에 고구찌는 프라모를 칠할 때, 프라모를 칠할 때, 음, 잘안 칠해지기 때문에, 눈으로 봐면서, 엎드려서 칠을 했어요, 엎드려서. 그래서, 엎드려서 안 칠하면, 이와 같이, 음, 안붙고안붙고 안 계속 따라 내려온다는 이야기거든요. 그래서, 계속 따라 내려온다는 이야기는, 그고구지 밑에가, 프라이머가 확실하게 칠해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밑작업이 안 됐다는 증거가 되겠죠. 그래서, 음, 그래서안 돼요. 그래서, 어쩔지, 이고구지 프라이머를 칠할 때, 밑작업할 때는, 그 밑에까지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. 제가 밑에 것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이렇게, 이렇게 했을 때 꼴록 소리가 안 나야 돼요. 그래야지 밑으로 안 따라서 내려왔다. 이야기,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해라를 이로, 중띠, 중기 골고루 밑에 해라를 붙이고, 이렇 붙이면은, 쫙 붙고, 쫙 붙고, 그다음 이런 소리가 안 나고, 쫙붙여야 돼요. 쫙 붙고, 그래야 밑에 골잘 붙다고 잘 봐야 돼요. 쫙 붙고, 그 다음에, 여기를 떼고, 중력을 제거한 다음에, 밑에를 붙이면은, 위에서 안 따라 내려와야 돼요. 그래야지만, 프라이머치가 확실하게 자른 거예요. 음, 이 밑에, 밑에를 붙인 다음에 2로 올려봤을때 꼴륵 소리가 안나야돼요 그래야지만 필름이 왔다갔다 안하는 증거거든요. 안그러면 은 밑작업이 안돼가지고 필름이 테라가 가는대로 왔다갔다 하고있다. 그래서 음, 얼음 작업이 아니라고 봐야돼요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, 음, 제2부, 제2부까지 해서 준비 붙이는 걸 종료를 하고요. 일단 바로, 그 다음에 갈레바지를 붙여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까지 입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.